오늘 만나보자. 타투씨도 뭐 드시고 싶어요? 응 네, 먹고 싶어요? 우리 타투. 우리 타투는 이거 줄게. 타투 올라와. 여기 올라와, 여기. 타투 여기. 만나봐. 오케이. 우리 아이만나먹어요 안녕, <목소리> 뻥녕 이만만 먹읍시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 그래, 언니 치즈 여기 끝에 이쪽서 치즈~ 어? 치즈~ <웃음> 음, 다 불을 지나서~ 하게~ 아~! 옳지~ 잘했어요~ 다트도 떡동 좀까 아니, 아. 아니야, 하니야, 그거 손에 있는 거 몰래 백설이 주고 있지, 너 지금... 너 손에 있는 거 자꾸 몰래 애기들, 애들 주고 있지, 지안이! 노우 안야 wait a minute. 기다려. 타투 기다려. 타투 기다려. 기다려. 그렇지. <놀놀놀> 아. 니렇지한는 타타타 관에서 조망 가지고 맘마 먹어. 아우 둘 먹이기 왜 이렇게 힘드냐? 한니야한니야한니야 No, God, please no, no. 다 잘했어? 그렇다고 숟가락을 집어 던지면 안되지? 아니야 타투는 그렇게 매너 없이 만지는거 안좋아해 아. 타투랑 친해지고 싶으면 하니가 이걸 들고 자. 아니야 그렇게 하지말로 고하보야 아. 이렇게 아유 잘했다 이렇게 하는거예요 매너 없이 만지면 안돼요 하니 그렇게 매너 없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엄마 뒤어 뜯듯이 뜯으면 안 돼요. 멍멍이. 하니. 응. 응. 엄마라는 샤이 아가씨. 으랄랄. 음. 뭐야? Laurent